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 중이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눈치만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자식에게 미안하다 말하시죠. 한방송국 보도에 의하면 흑전사 출신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노인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상처를 입었고 한 달이 지나서야 공익신고가 제보되었습니다. 정작 폭행 가해자는 퇴사한 후였죠. 노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른다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죠. 그러나 요양원은 사건 다음 날 대책회의를 하며 CCTV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